오늘 준비한 영상은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 고인물들이 만든 엽기적인 테마파크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봤는데요 아름다운 미감과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는 테마파크를 시작으로 제공되는 놀이기구가 아닌 사람들을 활용한 테마파크까지 어떤 미친 작품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처음 롤러코스터 타이쿤을 시작한 유저들은 넓은 공간에 하나의 놀이기구를 배치하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의 고인물들은 이런 비효율적인 테마파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밀도를 높이고 미친 듯이 공간을 활용했고 이런 환공포증이 올것 같은 무지막지한 테마파크를 건설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놀이기구가 뭐가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다니는지 제대로 확인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특히 제일 놀라웠던 부분은 롤러코스터였는데요. 총 44대의 롤러코스터가 서로 뒤엉켜 있었고, 이 모든 놀이기구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구조물도 볼수 있었는데 이게 다리가 아니라 무슨 롤러코스터처럼 이중 3중 형태로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일반 유저가 봤을 때이 정도의 테마파크도 엄청났지만 다른 고인물 형님들은 그 이상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미션을 하듯 일정 구역을 정해놓고 엄청난 밀집도를 자랑하는 초소형 테마파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테마파크를 본 어떤 유저는 모든 지역을 활용한 자신의 테마파크보다 수입이 높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이게 실제 공원이라면 아마도 가장 시끄러운 공원일 거라는 농담 섞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파크를 본 다른 고인물은 이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초소형 테마파크 받고 거기에 미적 감각까지 더한 최종 완성형 마이크로 테마파크를 선보였는데요 그는 앞에 고인물이 했던 방식과 같이 자신만의 공간을 정해놓고 밀집도 높은 초소형 테마파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을 포기했던 앞에 테마파크와 달리 그 위로 거대한 성의 모양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고인물 유저는 저 작은 공간에 놀이기구는 물론 디자인까지 어디 하나 흔잡을 곳 없는 테마파크를 완성했는데요 그들은 평범한 플레이를 거부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제한을 걸어두면서 롤러코스터 타이쿤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롤러코스터 타이쿤은 어느 정도 즐기다 보면 평범한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에 실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놀이기구를 파괴하거나 NPC들을 괴롭히는 것에 새로운 재미를 찾게 되는데요 우리의 고인물 유저들은 이런 플레이에서도 남다른 재주를 보였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플레이에도 온 정성을 다해 놀이기구를 설계하고 다른 유저들은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선보였는데요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NPC들을 이용한 도미노 놀이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플레이에 실증을 느낀 고인물들은 놀이기구 뿐만 아니라 테마파크에 놀러온 사람들을 이용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엽기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수많은 NPC들을 오르막길로 유인해 도미노처럼 넘어뜨리며 그동안 갑위치에군림해 있던 NPC들을 처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있는 길에 NPC들을 세워놓고 물지옥을 맛보게 하는 고인물 유저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유저들도 게임을 하다가 이런 역기적인 플레이를 한 번씩은 하게 되는데 이런 엄청난 정성을 보이며 NPC들을 괴롭히는 고인물들을 보고 보수들의 장난은 일반 유저의 수위를 한참 뛰어넘는 아트의 경지까지 올라왔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영화 소우에 등장하는 트레틀처럼 창의적인 살인기구들을 만들어 NPC들을 가지고 노는 고인물들도 볼수 있었는데요. NPC들을 목표로 롤러코스터나 다른 놀이기구들을 활용해 아주 기발한 방식으로 학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살인 기구를 만들 때도 항상 최선을 다했는데요 바닥에 토사물을 흘리고 항상 유저들에게 불만을 표출했던 NPC들을 이렇게 시원하고 화끈한 플레이로 학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알수 없는 희열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NPC에게 극강의 스릴을 느낄 수 있도록 롤러코스터의 일부분을 제거하는 고인물들도 볼수 있었는데요 연결되어 있는 트랙을 끊어 놀이기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만들었고 그 사이에 불구덩이를 놓아 지옥에서나 볼수 있을 것 같은 살벌한 놀이기구를 선보였습니다 물론 상사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지만 고인물들은 NPC들이 지루하지 않게 항상 새로운 놀이기구를 만들었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며 이런 아름다운 놀이기구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놀이기구를 만들다 보면 NPC들이 테마파크가 지루하다는 멘트를 날리며 유저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요. 고인물들은 이런 NPC들이 결심하게 느껴졌고 정말 지루함의 끝을 볼수 있는 고문형 놀이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맵 전체를 활용한 엄청난 길이의 롤러코스터로 NPC들의 재미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가장 길고 느리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하는 시간만 210일 게임 시간으로는 3천년이나 걸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롤러코스터로 아무것도 모르고 탄 NPC들은 진짜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놀이기구를 본 해외 유저는 드래곤볼에 나오는 정신과 시간의 방처럼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신수양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놀이기구가 있으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해봤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놀이기구를 직접 만들고 테스트까지 했는지 고인물들의 사고 자체가 궁금해졌습니다. 해외의 한 고인물 유저가 만든 지옥의 미로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이 미로는 NPC AI를 역으로 이용해 최대한 오랫동안 헤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그 규모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지옥의 미로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해당 미로를 지켜보면 정말 경이롭다는 말밖에 안 떠올랐는데요. 일단 이런 미로를 설계했다는 것 자체도 대단했지만 직접 실행으로 옮겨 한땀한땀 만들었다는 것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미로에 NPC들이 들어가게 되면 게임 시간으로 무려 2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담으로 미로를 제작한 고인물 유저가 힘들게 미로를 빠져나온 NPC를 붙잡고 상태를 확인해봤는데 불평하는 것 말고는 큰 이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역시 NPC를 죽여버리는 놀이기구가 최고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엄청 긴 롤러코스터부터 지옥의 미로까지 우리의 고인물 유저들은 게임 안에서 할수 있는 모든 플레이를 시도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유저는 지상에서 할수 있는 놀이기구에는 실증을 느꼈는지 우주 끝까지 올라가는 미친 롤러코스터를 선보였습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무려 27만 3천 피트를 올라갔고 엄청난 속도로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고인물 유저는 이 롤러코스터를 만들기 위해 4시간이라는 시간동안 트랙 작업만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무 생각없이 하늘만 바라보며 트랙 작업을 했다는 건데 이 지루한 작업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의 인내심 에 찬사를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살인기구를 시작으로 끝없이 펼쳐진 미로까지 NPC를 데리고 갈수 있는 모든 플레이를 섭렵한 우리의 고인물 유저들은 이제 아트적인 부분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놀이기구는 잠시 있고 미적인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테마파크 자체를 하나의 미술작품처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하나의 컨셉을 정해놓고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경이로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크루저 컨셉으로 만들어진 테마파크를 시작으로 스카이월드 컨셉으로 만들어진 테마파크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퀄리티의 테마파크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일반 유저는 제 안을 두지 않는 땅덩어리에서 만들어도 개똥같은 테마파크가 나오는데 저런 미친 컨셉을 유지하고 놀이기구까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게임 안에서 할수 있는 일은 없다고 판단했는지 실사판 롤러코스터를 만든 고인물 유저도 있었습니다 는 롤러코스터 타이쿤의 세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했는데요 지루하다고 이야기하는 NPC를 보고 살인놀이기구를 만드는 모습까지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플레이 패턴을 반영한 이 영상은 많은 유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 볼수 있었던 보인물 유저들의 미친 플레이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반적인 유저들도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플레이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엽기적이고 잔인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보인물들의 플레이는 그 수준 자체가 달라서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